홍어선지라고 낙지 팔다가 서울 올라가서 꼭물만난 고기 같아 우리 아들 진즉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느낄걸 그래서 엄마가 많이 미안해 네가 원하는 가수 한번 꼭 대봐봐 방송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살이 한 2, 3kg씩 은 빠져있는 것 같아 밥도 좀잘 챙겨서 먹고 속상해 죽었어 아주 희비조선 미스터트로트 경연을 2회 남기고 있는 탑텐들은 다가올 탑7 결정전을 앞두고 긴장감이 가득한 가운데 제작진은 탑텐을 위해 힐링타임을 준비했는데요. 소고기, 킹크랩, 양고기 등 맛있는 음식과 게임과 노래로 탑텐들은 제대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후 감동의 시간이 탑텐을 맞이했습니다. 박지연의 어머니는 영상편지를 통해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모두 표현해 지켜보던 다른 멤버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머니의 영상편지를 본 박지현은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현아 잘하고 있지? 홍우선지라고 낙지 팔다가 서울 올라가서 꼭물만난 고기 같아 우리 아들. 엄마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진즉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내풀걸 엄마 응원 많이 해줄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경연하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미안해 아직 안 늦었어 지연아 네가 원하는 가수 한번 꼭 대봐봐 너도 경연 잘해서 꼭금안왕 그 해라 엄마도 목보여서일 열심히 잘하고 있을게 연습 열심히 하고, 경연 준비 잘 해서, 화이팅 해, 아들. 목 아프면 평원에도 가고. 방송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살이 한 2, 3kg씩은 빠져 있는 것 같아. 밥도 좀잘 챙겨서 먹고, 속상해, 죽고 싸줘. 많이 응원할 게지원아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힘든 거아니까 그게 다 공감이 아, 되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나네 이게 <웃음> 울엄마 울엄마 <웃음> 울엄마가 아닌데 계속 <웃음> 아 미치겠는데 그, 근데 <웃음> 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 각자의 부모님들이잖아요 아, 우리 심정이야 다 똑같지 열명이 지금 울면서 풀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진 것 같아 겨도시다겨도시다 음. 음. 하나 둘셋 미션 드스 파트 댄이팅